g o a g e the i f t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모든 레퍼토리가 끝이 났고요 아, 근데 이거 아십니까? 아, 오늘부터 락월드는 문을 닫습니다 이게 말이날 됩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어디가서 부르단 말이야 아, 이제 너도더 이상 하고 싶은 말도 없고 아, 하고 안 돼, 안 돼. 다른 얘기도 없고 어, 기종이나 모셔서 얘기를 들어봅시다. 기종! 기종! 죄송합다 이런 정말 슬픈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라벌들을 계속 지키고 버텨야 하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정말 라골드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정말 그동안 라골드와 같이 해온 우리 식구들한테도 그렇고 정말 다 하는 얼굴들이네요. 묵묵히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들한테도 면목이 없습니다. 뭐 문을 닫는 마당에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이제 마지막 밴드가 한층 남았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가서 놀겠습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잔인하고 살벌하게 망가집시다